안녕하세요. 오늘도 얼굴을 가린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끄럽네요. 얼굴을 가기가... 아유.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빈티지샵에서 샀던 청바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들은 전에 영상에 올렸었거든요 여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청바지를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바지는 부크오포에서산리 청바지 입니다 가격은 800엔 구매를 했고 연청 바지가 없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두번째 바지는 도레와크에서 구매한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가격은 3,200엔 정도에 구매를 했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장이 조금 짧은게 아쉽네요 그래도 리바이스이기 때문에 핏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세번째 바지도 토레화크에서 구매한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가격은 6천엔 정도 구매를 했고 비싼 이유가 리바이스 내에서 처럼 청바지는 나오지 않는 거 같고 리폼을 했기 때문에 좀 비싼 거 같아요 저기 보시다시피 허벅지 라인에 파란색 초록색 포인트가 있고 밑단 보시면은 일반 커팅진과는 다른 디자인이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아요 네번째 청바지는 도레와크에서 구매한 갭 청바지입니다 가격은 800엔 주고 구매를 했고요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롤업 했을 때도 이쁘고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청바지도 토레와크에서 구매한 갭 청바지입니다. 가격은 1200엔 주고 구매를 했고요 밑단은 제가 저번 영상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따로 커팅을 한 바지입니다. 청 데님 진이고 여름에 입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마지막 청바지는 APC 아페스라고 하죠 아페스 청바지입니다 도레와크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이 38,000엔 아, 3 8 0 0엔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색상이 밝다 보니까 겨울에는 좀 그렇고 여름에 입었을 때 되게 이뻤어요 빨리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 바지 촬영을 다 마쳤고요 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영상 끝내기 전에 노래 추천을 해드려야겠죠 오늘의 노래 추천은 제가 요새 청하 벌써 열두시라는 곡을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다들 듣고 계실거라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 추천드릴 곡이 구원찬님의 슬퍼하지마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